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성경 이야기 오늘 네 번째 만남입니다. 한글 성경이 어떤 과정으로 번역이 되었는지 오늘 그 주제를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여 수많은 책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요. 또 편집자들을 통해 편집하게 하십니다. 구전으로 또 문자 그렇지만 인쇄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필사를 통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또 고대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익명성 때문에 우리는 많은 책들이 실제로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알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하나님은 수많은 편집자들을 통해서 그 문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책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수집하고 분류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책 가운데 66권을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감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약은 히브리어 또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라고 흔히 부르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던 성경이 이제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까지를 지난 만남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강의 교재로 삼고 있는 래리 스토니쓴 성경 번역의 역사라는 책은 제가 이 책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번역을 수동적으로 하지를 않고요 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고신대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이상규 교수가 쓴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한글 성경의 번역 과정을 위해서는 다른 자료를 또 찾아봐야 하는데 그냥 이 레디스톤의 책을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의 번역 과정을 그 마지막에 한 챕터를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모두 개신교회 이야기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요 개신교회의 성경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의 마량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한국 최초 성경 전례지라고 해서 이렇게 큰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면요. 1816년 9월 5일이었다 그래요. 영국 해군이 이 측량을 하기 위해 해안선을 측량하기 위해서 이 마량진에 도착을 했다가 이 배를 이끌고 온 분들이 당시에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게 성경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 선물 가운데 성경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이것이 기록에 나타나는 한국 사람에게 성경이 전달된 최초의 기록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뭐 성경이 이미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록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성경이 처음 한국에 들어온 사건은 바로 이 마량진에서 영국 해군이 이곳 관리에게 영어성경을 아마도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었겠느냐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물함으로 성경이 영어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달되었다고 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로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한국을 방문한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귀칠라프라고 하는 분이 1832년 동인도 회사의 통역 겸 의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한문 성경을 순조에게 선물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그럴 때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겠느냐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초기에 번역된 성경 가운데 신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당시에 규칠라프가 조선에 가지고 와서 왕에게도 선물하고 보급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될 때 신천 성경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교단의 선교사 대표들이 모여서 중국어로 한자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 물리역 성경, 물리역 성서라고 부르는 성경인데요.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대표자역, 대표자번역, 뭐 이렇게 어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신교회의 특징이 다양성이잖아요. 다양하다 보면 관점들이, 입장들이 달라서 같이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단이 막 300개 막 이렇잖아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에서 이 물리역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 이견 때문에 다른 번역본들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역본들이 고더도 역본이나 부리지맨 역본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신학적인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신학적 입장이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기록을 찾아보면 한자로 신이라고 번역할 거냐 하나님을 한자로 신이라고 번역할 거냐 아니면 상제 옥황상제 할때그 상제로 번역할 거냐 뭐 이런 입장들이에요 또 세례로 번역할 거냐 침례로 번역할 거냐 이제 이런 입장 차이들도 영향을 미쳐서 이 물리역성서나 고도도역본이나 브릿지맨역본은 모두 이제 번역 과정에서 이제 분, 분열이 되어서 조금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중국어 성경들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번역됐는데 있어서 최초의 그그역 그 원본을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처음 한글 성경은 한국어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국어 성경들이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한국의 성경이 전래되는 과정 가운데 매우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배가 불타고 있죠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로버트 점메인 토머스라는 선교사가 이 조선 변방과 조선을 왔다갔다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분의 사역 가운데 성경을 이 보급하는 그런 사역이 매우 의미 있는 어, 중요한 비중이 높은 사역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 제너럴 처음 모노 사건 어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순교를 하면서도 열심히 성경을 더 쉬운 언어로 하면 나눠줬다기보다는 이렇게 뿌린 거죠. 이제 자기는 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해안선으로 끌려 나와서 참수를 당하는데 죽는 순간까지 계속 야소야소 야소 외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예수예요 예수의 한자어죠 야소야소를 외치면서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한자 성경을 중국어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때 그 경로를 통해서 이 토머스 선교사를 필두로 한 이런 선교사들의 성경을 나누어주는 선교활동 특히 이 토머스 선교사처럼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성경을 나누어 주었던 이런 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을 접했던 분들이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번역에 일조하게 되기도 했다는 이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자 누가 이 토머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종이가 지질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걸 벽지처럼 도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실제로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분이 공무원이에요 아마 공무원이니까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성경을 얻었겠죠 그리고 종이가 아까우니까 집에 이걸로 도배를 했다는 겁니다 뭔지도 몰랐겠죠.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고 후에 대붕운동 평양 대붕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터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특히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도 성경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지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영어성경 또 한자성경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럼 번역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는가 하면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 가운데 존 맥킨타이어라는 분하고 존 로스라는 분이 한국인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또 그분의 지인들을 만나서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1882년에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셔 또 5월에 요한니복음 전셔 이렇게 책별로 번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초의 한글 신약 완역본이 이루어지는데 1887년에 예수 성교 전서라는 책벌로 번역 이때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도 들어보시겠지만 계속 과정이 책벌로, 책별로 번역을 하다가 나중에 묶으면 이제 완역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887년에 최초의 한글 신약 완역번이 만들어지고요. 존 로스라는 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판본을 로스 버전 로스 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 선교사들과 서양 선교사들이죠 선교 서양 선교사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서양 선교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력자라고 불렀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때 예수 형교 전서 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한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먼저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헬러어 성경과 영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내용을 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제 번역본을 완성을 해내고 또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북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분들은 이북지역에 특히 접경지역 출신들이었으니까 보면 사실은 거의 옛날 훈민정음 같고요 못 읽습니다 어려워서 지금의 한글이 아니죠 그런데 이 언어가 이북언어였다 북한언어였다 접경지언어였다라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자, 중국에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시작되었고요 일본에서도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었는데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개신교인은 한국인 개신교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1884년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마가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얇으니까 마가복음부터 아마 번역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책 명칭이 현토한한신약성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사실은 여러분 옆에 보면요. 한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에 거주했던 한국분들도 한국어보다는 한자에 더 익숙했던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현포 한한신약성서는 토를 달아준 거예요. 한문 성경에 한글로 토를 적당히 달아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분들이 쉽게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싶잖아요. 한국어로. 그래서 이수정 선생이 작업을 계속해서 1885년에 신약 마가전 복음셔언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출판을, 출판을 해냅니다. 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을 밟은 최초의 서양 그 교단파송 선교사 공식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의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미국 교단파송 정식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미 이분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쓰는 말로 맨땅의 헤딩이잖아요 선교가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선교지는 매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하시는 은총 가운데 토대가 마련이 돼 있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마가전복음서 언해에 보면 이제 번역을 하나님을 상제로 번역했고요 한문 성경은 한문 성경은 상제로 번역했고 일본어는 하나님을 감이라고 번역합니다 신 그리고 이수정 선생은 천주라고 아마도 당시에 이미 가톨릭 교회가 들어와 있었죠 천주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언어여서 하나님을 천주로 번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서는 상제 일본어로는 신 감이 그리고 한국어 성경으로는 천주 이렇게 하나님이 초기 단계에서는 번역이 됩니다. 중국에 이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본토에서 이제 성경 번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수정역이나 로스역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서 이제 개역을 해나가는 거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일단 이미 번역된 중국에서 번역되어 온것 일본에서 번역되어 온 이런 판본들을 가지고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원회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887년에 성서번역위원회 1893년에 상임성경실행위원회 그 산하의 성경번역자회 그러다가 1895년에 성서공회 이렇게 성경 번역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면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는 번역들 물론 이때도 역할은 이 성서번역위원회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턴 헤론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조력자들이 돕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본토에서도 성경이 번역돼서 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1892년에 마태복음전이 출간이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성경 수정본이 아니라 국내에서 번역된 첫 번째 한국어 성경으로 만들어져요. 이때 30만부가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인구를 생각하면 꽤 많은 인쇄 분량 같이 보이고요. 성경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빠른 속도로 활발하게 번역되고 보급되었다는 그런 메시지일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책별로 번역되고 또 개인 번역도 이루어지고 이러다가 처음 이제 정식으로 인정할 만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1 9 0 0년에 신약전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번역된 최초의 신약완역입니다. 신약, 완역입니다. 신약. 그런데 이 책도 약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어, 로마서 이후의 책들은 개인 역본을 그냥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어, 봉헌예배도 드리고 매우 의미있는 일이잖아요. 국내에서 번역된 최초의 신약 완역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출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번역자회의가 책 전체를 공인하기 위한 수정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번역이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또 개혁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1902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사역 가운데 선박을 타고 가다가 조난사고를 당하고 거기서 순직을 합니다 그런 또성경번역과정에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6년이 지나서 이제 최초의 공인역본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거 개인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위,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들에서 공인한 역본이 신약전서가 완성이 된 것이 1906년입니다. 구약은 1900년에 아까 신약 전서가 완성이 되고 이때부터 열심히 했는데도 10년이 걸려서 1911년에 성서번역자회에서 구약전서를 완성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이 마무리가 된거죠. 191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인성경전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911년. 구약과 신약을 모두 공인한 정식으로 인정한 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명칭은 신구약 모두 하나님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근데 문제는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1911년에 이 성경전서를 출판한 이후에 바로 또 수정작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구약이 아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개혁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무려 26년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1936년에 구약전서개혁본이라는 것을 완성합니다. 신약개혁자회는 1926년에 조직이 되어서 1938년에 신약개혁을 출판해요. 그래서 1938년에 개혁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개혁성경부터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썼던 성경이 개역성경인 거죠. 그 개역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1938년에 완성이 된 겁니다. 벌써 이름이 개역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1년에 성경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공인을 했는데 이걸 다시 번역 개역했다고 해서 성경 개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1938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책이 이제 한국의 공인된 성경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다가 맞춤법이 변화가 되니까, 자 아까 개혁 성경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게 한글판 개혁으로, 근데 보면... 195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되고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1956년에 다시 맞춤법이 또 변화하니까 일부를 수정하고요 1961년에 815개소의 자구수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개혁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한성소공회에 가면 자료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이 주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한성소공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참 자료가 많아요. 심지어는요. 여기 보시면 1882년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누가 번역했는지 로스 맥킨타이어 이응찬 서상윤 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기가 어떠했는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는지 되어 있고 놀랍게도 pdf 파일로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교 누가 보금 전서부터 예수 성교 전서 1911년 신약전서구약전서 1911년 구약전서두 권으로 나왔거든요. 처음에 구약 전서가 1911년에 두권다 있고요. 그 다음에 1938년 성경개혁 그래서 번역자 성서개혁자회 되어 있고 크기 매수 이렇게 자료가 있고 심지어는 pdf로 원문까지 볼수 있도록 이런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한성서공예 홈페이지에요. 하나의 자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의 성경은 개역 성경까지는 사실은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과정이죠. 우리나라 출신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자들 목회자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이게 개역 성경인데 원판이 1911년이고 1938년에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문법적인 수정만 있었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국인 신학자 목회자들이 새로운 성경 번역에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만든 성경이 새 번역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학자들만이 번역한 최초의 신약전서입니다 1967년에 신약전서가 출판이 돼요 처음에는 10년 전에 성경 번역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1957년에 복음 동주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성경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후에 대한성서공회로 그 사업이 흡수가 되고요 1967년에 신약이 완역이 됩니다 여기부터는 진보 보수 갈등이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번역진이 진보적인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수적인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단들 교회들이 이 성경의 사용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역, 성경이 세번역이 번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혁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있었죠 뭐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구약도 번역하고 계속 번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하나의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하자라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68년에 성경번역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마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보수적인 개신교회 가운데 보수적인 쪽으로 갈수록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크잖아요 이 공동작업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 정책의 문제 또 신학적 입장의 차이로 이 프로젝트 역시 너무나 의미있는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교회들이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 공동번역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의도는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공동번역이에요. 함께 사용하자 했는데 어, 가톨릭은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개신교회는 특히 보수교회로 갈수록 언급도 잘 하지 를 않습니다. 어,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 공동번역에 하느님 하나님 이제 이거 지금도 역시 그런 논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갈등이라든지 또 여기도 보시면 외경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경에 대한 입장도 달랐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본래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번역해서 함께 사용하려고 번역을 했다가 가톨릭은 사용하지만 개신교회 측에서는 그리 널리 보급되지는 못합니다. 번역의 과정 가운데서 또 의미 있는 번역은 표준 세번역이에요. 세번역을 번역하고 어, 그 다음부터는 또 독자적인 그러니까 세번역을 새롭게 했다기보다는 어, 개역성경의 개역, 개정이 역개 아니라 새로운 역본을 또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어서 어,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어로 번역하자 1993년에 표준세번역이 만들어지고 2001년에 개정이 됩니다 이쯤 되면서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인 교단 교회들과 상대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폭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 과정이 너무 못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성서공회가 이 작업을 해왔는데 일부 보수 교단들이 한국성서 성경공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 말고 한국성경공회라는 성경 번역을 위한 기관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것이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보수교단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 성경공회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서 바른 성경을 만들었으면 사용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그 성경공회의 대표자를 파송한 보수적인 교단들도 또이 성경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계속 개혁성경을 사용을 해오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옛날 표현들이고 또 학문연구 성경연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개혁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는 과정 자체를 누가 번역을 했느냐. 어떤 신학 어떤 진영 어떤 교단에 속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번역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교회들이 누리지를 못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투입해서 성경을 매우 의미 있게 번역을 하고 그것을 공인했음에도 일반 지역교회에서는 마치 개혁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오고 공부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개혁 개정판이 만들어집니다 1993년에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 개정감수위원회가 조직이 되고요 1998년에 완성이 돼요 개혁 성경 가운데 7만 2700개소를 수정했다는 기록을 봤고요. 얼마나 오랜만에 번역을 했어요. 개혁 성경을 마지막 막 수정하고 이런 게6 0년된데 지금 30년 정도 지나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998년에 만들어놓고 또 수정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개혁개정판은 개혁개정 4판이에요. 4판. 네 번째 판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부분인가 하면 물론 이 대한성서공회의 조사이기는 한데 한 85%에서 90% 정도의 개신교회는 이 개혁개정판 성경을 이 예배와 교회의 성경공부 가운데 표준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1911년에 성경전서가 만들어지고요 27년 후에 1938년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961년에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 또 변화된 언어가 포함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오고요 1998년에 개역 개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005년에 제 4판까지 이르렀죠. 대략 2~30년 주기로 공인된 성경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을 다시 개역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왜? 누가? 어떻게 성경을? 다시 번역할 것인가를 가지고 매우 논란이 많아요. 저는 오늘 공인된 성경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성서공회 이런 혹은 초기에는 어떤 번역위원회 이런 데서 공식으로 인정한 성경만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또 우리말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이 원본보다는 오늘날 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한 다수의 성경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번역본들이 공인된 성경 번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설교 가운데 혹은 성경공부 가운데 자주 인용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우리 교우들께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리죠 공인된 성경과 개인이 번역한 성경의 비중이 같기는 어렵다. 그리고 특히 개인이 성경을 번역할 경우에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번역되는가 대한성서공예 홈페이지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과 글의 표현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하잖아요 두 번째는 기존의 번역에 잘못 번역된 곳이 있거나 부정확하게 번역된 곳이 있을 때에도 새로운 번역이 시도된다 당연하죠 세 번째 성경을 읽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어린이인지 성인인지 신학도인지 뭐 이런 대상들 대상에 따라서도 성경 번역은 대상에 맞게 번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개입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설명하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단어 하나에 다양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고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원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학문적 성취 그 성과물이 반영된 성경 번역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요 역설적으로 성경 번역은 계속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처음 영어 성경과 한자 성경이 전달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레리스톤의 성경 번역의 역사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부터 그래서 어 초기의 코텍스, 뭐 시나 에피쿠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여러 번역들이 린다 스판 복음서 배우셨지만 기억은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 윈체스터 성경 이런 식으로 쭉 위클리프 성경 구텐베르그 성경 해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이르기까지 성경 번역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져 왔고요.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완벽한 번역은 없습니다 하나의 성경 번역이 완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설사 완전하다고 해도 이 성경 역시 끊임없이 새롭게 번역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변하면 성경의 번역도 변할 수밖에 없고요 성경의 원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본 역시 다양한 번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사님 성경 번역 어떤 번역을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설명드렸던 공인 성경들을 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그런가 하면 또 쉽게 번역된 성경 뭐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다 비교하면서 어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일까 잘 모르시면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공부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역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굴해냈으면 좋겠어요 여 여러분 성경책 다안 사셔도 돼요 몇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실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가피아 성경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개역개정 사판 우리 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NIV 개역한글 쉬운 성경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히브리어 구약 헬라어신약뭐 이렇게 쭉 있어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구입하지 않으셔도요 또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가지 번역을 동시에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홀리네시라고 하는 곳에 가셔도 여러 번역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개혁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보시다가 아, 이 절은 무슨 의미일까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스마트폰이나 PC 통해서 이런 사이트를 조금만 익혀두시면 여러 종류의 번역분들 또뭐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성경의 다양한 번역까지를 참고하시면서 아이 말씀이 이런 번역도 가능하구나 이런 번역도 가능하구나 또 어, 현대인의 언어로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이 될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서 성경을 읽어 가시면 훨씬 우리가 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풍부하게 또 하지만 그 메시지의 본질에 가깝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설명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시리즈에 이제 이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편집되고 어떻게 공인화되고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의 과정을 쭉 살펴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떤 뭐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 강의의 중간 중간에 제가 우리의 성경을 읽고 해석해내는 방식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좀 해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모두 묶어서 한번 음, 이야기도 나눠보고 고민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근주 교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를 읽어오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모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중앙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현장 강의를 들으시고요 또 강의 마친 후에는 그 강사와의 대화의 시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혹은 나눔의 과정 배움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의심 의문을 품게 되었나 질문을 갖게 되었나 이런 부분들 좀 대화와 나눔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우리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주에 성경이야기 마지막 만남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